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이제 플랜카드가 이제 걸려있죠 어,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는데 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어, 주변시세의 절반이다 반값이다 그리고 동호수를 뭐 지정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게 뭐한 5년 안에 입주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플랜카드를 이제 보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이제 보게 되면 오뭐 이런 때가 다 있어? 야 이거 나 청약통장 이거 가점 잘안 되는데 아파트 분양 받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야 이거 반값에 분양 된다고 라 하는데 내가 지금 뭐 청약은 뭐 일반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아파트 를 사전이 너무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아, 나 빌라에 들어가서 살기는 싫어. 뭐, 이런 분들이, 아, 여기 한번 가서 좀 알아봐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좀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뭐, 성동구, 뭐, 광진구, 서울시 안에 굉장히 주요 지역들의 지금 지역주택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으면 반값을 받는다라고 하니, 뭐 시세는 한 15, 16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야, 이 시세 차이 또한 7, 8억은 이제 남기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 이제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하려고 이제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플랜카드를 보고 한번 찾아가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사무소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듣고, 아, 이거 분양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좋은 건가? 아니,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뉴스를 보니까 또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 건가? 아,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판단이 안 서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아파트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성공한 건지 지역주택 조합으로 인해서 정말 누가 위험하고 누구는 괜찮은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 내가 어디를 찾아봐도 뭐 블로그를 찾아봐도 네이버를 찾아봐도 유튜버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 확실하게 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이고 세세 방향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어,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아마 스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여기에 좀 해결책을 제가 좀 넣어드렸으니까 끝까지 영상 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뭐냐, 어,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 아닙니다. 재개발 아닙니다. 심플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택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입니다. 그 지역의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간단하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심플하지 않듯이 빌라나 이제 단독주택을 이제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정말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지역주택 조합은 이제 설정한 땅에 95%를 확보를 해서, 즉, 매입을 완료가 되어야 사업 진행이 이제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입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매매를 하면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똑같이 빌라나 이제 단독주택의 땅과 건물을 매매를 해서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조합이 95%를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어, 동의를 받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매매 계약까지 해서 토지를 이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보다 더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절차를 한번 보시죠. 절차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진행을 할지 이제 토지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비전문가적인 이제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시행대행사가 이제 따라 붙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대행사가 땅을 물색하고 설정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토지 이제 설정이 이제 완료되면 가지구단위 지정을 위해서 땅에 대한 이제 서류와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고 받아서 이거를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이제 제출 하려면 사실 몇 억의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추진위원회는 사실 할 수가 없고 대부분이 이제 시행대행사가 하게 되겠죠. 경험이 있는 대행사가 아니고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서류들을 이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시행대행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주택 소유자들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제 동의를 받아서 50%를 구청해 주를 합니다. 이때 이제 시행 대행사의 이제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단독주택하고 이제 빌라의 소유주이신 분들한테 어 찾아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와 그 다음에 어 매매 계약서를 해서 토지를 이제 확보하러 다니는데요. 토지사용 승낙서는 이제 지부단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요청한 서류로, 이거는 이제 뭐 동의를 해주고 사인을 해주셔도, 전혀 이거 갖고 뭐이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 집주인들이 이제 해주게 되고요. 이제 매매계약서는 좀 얘가 다릅니다. 이거는 집주인들이 매매계약을 하면, 매매계약 금액이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파는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설득에 의해서 내가 팔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 그 사람들이 이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제 집을 파는 경우가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 이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이제 동의로 50% 이상을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조합원을 이제 모집하고 아파트 분양이 이제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어디서 붙냐면 또 분양 대행사가 이제 따라 붙습니다. 분양 대행사가 어떤 데냐면요. 어,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플랜카드를 이제 보셨다라고 했죠. 그 플랜카드를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분양 사무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아파트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 대거 투입이 되고요. 우리들이 이제 아 이게 혹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으러 가면 이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이제 뭐 분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다 100%가 이제 분양 이제 완료되면 이분들은 이제 싹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들은 오로지 어디에 남냐면 분양 계약서에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 그 내용이 분양 계약서 상에 있어야 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짜가 되고요. 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분들이 사라지니까 뭐 이분들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어디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금을 이제 내지 않겠습니까? 그만 뭐 요즘 한 1억 정도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양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양대행사는 사라집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매매계약서만 옮겨 받고 그 다음에 문의를 하시며 매매 계약서에 있는 사항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가가 뭐 반값이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부동산이 이 화랑기일 경우에는 분양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2, 3개월 안에 분양이 100% 완료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분양을 하게 되면 뭐 계약금이 한 1억 정도 제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어, 0 세대 정도를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1차 분양이, 1차 조합원 모집이, 막 500세대 정도는 이제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와 시행, 대행사가 한 5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금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 사업속도는 조금 더 이제 빨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 이제 80% 이상을 확보하고 를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을 확보하면 를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면, 설립이 된 다음에는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요. 을그 다음에 시공사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소지 소유권이 이제 95%가 확보가 되면, 지금 매매 계약서를 그 땅의 크기에 95%를 이제 쓰고, 쓰게 되면, 사업계획 계획 이제 승인을 구청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5%를 확보를 하면 5%는 남았잖아요? 5%는, 어, 강제로, 강제로 소유권을 이제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토지 어, 소유권은 이제 50% 이상 이제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얘가 이제 80%까지 받았다라고 치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15% 정도만 이제 어, 토지로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 사업계 획 승인의 이제 인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15%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지주 분들이 아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진행, 진행이 될 거야 이 사람들은 이뭐한 80% 정도를 이제 땅을 이제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기도 힘들 거야 그러니 우리는 뭐 우리는 팔 생각이 없어 너네 사업을 하려면 우리한테 어두배네배 여섯 배 이렇게 안 주면 나안 나가 나 매매계약 안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이분들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고, 사업이 이제 지연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 어, 이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주체는, 아, 이거를 주고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세이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과 다툼을 해서 이겨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4배, 6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면 이거는 이제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금 1억 원을 내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멸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동안에 그전 단계에서 추가 분담금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땅값을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추가 분담금이 1차 2차, 3차, 뭐 예를 들어서 1차 1억원 더 부담하세요, 2차 1억원 더 부담하세요, 3차 뭐 2억원 더 부담하세요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조합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내야 됩니다 소송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반값이었었는데 난중에는뭐 추가 분담금을 내도 뭐 아파트 가격들이 워낙 오르니까 아 그래도 저렴해 라고 될 수도 있지만 시세랑 해해지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뭐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토지 확보를 하기 위한 그 지주들의 호응과 그 다음에 지주들의 숫자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이 이제 나게 되면 아, 여기는 이제 주택 몇 층이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고 아파트로 이제 바로 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훨씬, 훨씬 속도가 이제 빠릅니다. 왜냐하면요? 지역 주택조합은 범인을 위한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주 국민주택 사이즈인 84제곱미터 이상으로 아파트를 크게 지을 수 없고요. 다그 아,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게 서민주택이니까 여기를 이제 분양받으시는 분은 들두 가지 이제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어, 이게 이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조합원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1주택이 있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자격조건을 그러면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되느냐 입주시까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플랜카드에 뭐 5년이면 된다고 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택조합이 평균 10년이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15년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한테 이제 이 자격조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뭐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뭐 어디 어디 다른데 분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이게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기회비용을 이제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격조건이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추진위원회, 그리고, 어 시행대행사, 그리고 분양대행사들이 다, 월급을 다 받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쪽에, 어,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은 다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로 이제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받는 금액이 굉장히, 굉장히 적어집니다. 근데 이 자격 조건이 어느 시점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돼야 되냐면,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기 이전부터 이제 입주 때까지 이제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합이 설립이 되기 이전에는 그 자격 조건을 충족 안 시켜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그렇지만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조격 조건을 충족시키게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원으로 들어가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 이거를 내가 좀 사정이 생겨서 아 이거를 그 조합에다가 뭐 추진위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아 이거를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넘겼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수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합이 설립이 된 후에는 양수도를 조합에서 정관으로 금지를 시켜놓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양수도를할 수가 있다. 단지 제가 이제 양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진위원회에 가서 같이 이제 양수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분양을, 어, 계약금을 1억을 내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제 양수할 사람한테 제가 2억 원을 받고 이 양수, 양수 양도를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액이 한 1억 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액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어, 내가 계약은 했는데, 아,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아, 내가 좀 너무 불안해. 아, 뉴스를 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내지는, 아, 여기 지금 시행대행사와 추진위원회를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아, 여기 뭐 초짜인 것 같아. 여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여기 뭐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양수 양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억의 차익이 발생됐다고 라 하면 이거는 세금도 사실 없습니다. 이제 조합원이 이제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토지 소유주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가 집을 조합에 팔고 조합원이 되어서 분양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조합원이 되어서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조합원이 되는 경우는 분양을 받고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바로 내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등기를 조합에 넘길 때이 분양 매매 대금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잘 안돼도 토지 소유주 분들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토지 소유 분들은 어차피 뭐 재건축 재가발이 이제 안 되는 지역에서 매매로 인한 차액도 좀 없고 분양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아 여기가 이제 뭐 아파트가 생길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게 됩니다 시세보다 이제 조금 높은 가격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해야 집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시세보다 좀더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단지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시세는 이제 이렇게 오르는데 그 매매 계약은 어 전에 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오르는 것은 또 반영을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조합원이 되고,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사업이 진행이 잘 안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학금을 이제 전혀 못 받거나, 아니면 비용을 제하고 받게 되면서 크게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렇게 발생된 것이 이제 뉴스에 이제 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 즉 이제 시행대행사가 일반적인 이제 분양을 하고 잠적한 경우입니다. 아까 계약금 이제 한 500억 원을 이제 챙겼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500억 원을 이제 챙긴 다음에, 딱 보니까, 아, 이거, 토지 매매 계약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내지는, 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 아니면은, 뭐, 여기 또 갑자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재개발을 할래, 재건축을 할래, 해가지고 막들쑤셔나서막 막 여러 파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작업이 너무너무 어려워. 지연될 것 같아. 이런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족하게 되면 계약금이고 보고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고 그냥 계약서를 이제 작성할 때그 전에 이미 이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사가 정말 괜찮은 곳인지 예전에 어, 이런 사업들을 이제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을 사실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으시러 이제 갔을 때에 어, 분양을 이제 대행하는 곳에다가 여기 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행 대행사는 어딘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이 시행대행사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분양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토지 소유권을 이제 50%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아 이건 사업이 이제 진행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시행대행사가 50%를 확보하게 되면 이건 잠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업을 이제 완벽하게 끝내면 더 많은 사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시행사는 실력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있는 곳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여기가 이제 뭐한 2, 3년, 3, 4년이 되도록 뭐 토지를 확보하는데 뭐한 5%, 10% 밖에 안 됐다. 이러면 여기는 잘안 된다라고 보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덥석 이제, 어,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 급을 아, 난더 이상 불안해서 이거 못하겠어. 나는 이제 환급 받을 거야. 아, 처음에 설명 때뭐 언제든지 환급해준다라고 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어 이거 돈을 이제 되돌려 받으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 대행사나 뭐 추진위원회나 뭐 이런 곳에서 이거는 환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 안에 한달 안에 이거를 취소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법적으로 취소가 되는데 취진위원회나 이런 곳들에서 안 된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안 빼줍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야 되죠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는 그 시간과, 그 다음에 변호사를 사는 비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큰 비용으로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한달 안에 이 취소를 하실 생각이시면, 빨리 추진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다가 전화를 하시면 되냐면, 구청에다가 전,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십시오. 구청 담당자에게 내가 이러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1개월 안에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역 주택 조합에서 취소를 안해 주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내려 주세요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면 구청에서는 이 항의를 그 조합에게, 추진위원회에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는 이 얘기를 구청에서 들었기 때문에 환부를안 해줄 수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모든 그런 사업계획 승인도 구청에 받아야 되고 지구단위 시정도 구청에 받아야 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것도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구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게 구청에게 그런 강한 컴플레인을 하시면 이 돈을 아주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사실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거든. 아무도 이거 가르쳐 주시는 분들 없거든요.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구와 광진구와 뭐 성동구 뭐 서울시 전역에 한 100군데 정도의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이 설립이 돼서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만 성공을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 주택 조합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뭐 사업이 성공하는 것들도 있고요. 시세 차익을 이제 챙기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어디냐면 동작구와 성동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값이 이제 오르기 전부터 지금 이제 2013년도 이전부터 이제 시작된 곳들이 이제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거나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성공한 곳들이 말이죠. 이런 곳들은 이제 시세 차익도 좀 상당합니다.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도 여기도 1차, 2차, 이제 막 3차까지 나왔죠. 뭐 그렇게 뭐한 추가 분담금이 한 4억이 나오더라도 뭐 분양가와 상관없이 시세보다는 좀 쌉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이 있는 건데요. 그럼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2013년, 2014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올랐는데 이 오른 폭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많이 주고 들어가야 된것이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지역 주택 조합으로 분양 받는 것이 기회 비용 상실과 아, 리스크 관리가 이제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나는 정말 지역 주택 조합 분양 신청할 거야. 하시는 분들 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소유권이 이제 50% 이상 확보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확보가 되었다고 라 하시면 분양 신청을 고려를 하셔도 나중에 이게 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완전히 내 돈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좀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피 같은 돈을 이제 넣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아, 나도 하나, 아파트 하나 장만할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어서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역주택 조합 말고도요, 집을 장만할 곳들은 또 많으니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집 장만을 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집을 하나씩은 좀 장만하셔가지고 어, 행복해지는 모습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영상들을 좀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